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온 세상을 비추는 빛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자 무고백합니다. 나를 세상에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온 세상을 비추는 빛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 상을비추이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맑기는... 한방에 붙치면나는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 산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e 둠을 s 히는 n 온 세상을 h e 는빛 산위의 t a 이 e a 지 못하네 어둠 w 밝히 k in m 마지막으로 고백하바는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세상을 는빛사귀에 마음이 우리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보라실 주님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며 나가겠니다